안녕하세요 멸치탈출 연구소의 이정환 입니다. 헬스장에 보면은 그중량충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멸치탈출 운동법으로 알고 있는 중량을 때려 쳐서 고중량 저반복 운동을 해야 된다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PT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운동하는 거 보면요 용감하게 운동 하십니다 진짜 맹렬한 기세로 운동을 해요 물론 운동은요 점진적 과부하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가장 큰 부하를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멸치분들한테는 중량이 중요하냐 자극이 중요하냐 저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둘다 중요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극이 들어오는 가운데 중량을 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중량을 때려 넣으니까 오히려 비대칭이 생기거나 다치는 경우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중량을 쳐가지고 차라리 몸이라도 크면 다행인데 몸도 잘 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운동은 인정을 합니다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요 복합관절 운동 완전히 그러니까 전신 운동 개념이기 때문에 이 운동들은 중량이 절대적인 수치가 맞아요 근데 나머지 운동들은 정말 다릅니다 PT를 할때 항상 이런 표현을 해요. 특히 상체 운동은요. 일종의 사격과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관역을 조준하고 쏘지 않으면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쏘잖아요. 이렇게 막 난사해서 갈기잖아요. 한 개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저한테 비대칭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대부분의 특징이 난사하듯이 빡세게 운동하다가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맥락은 상체 운동은 마치 살격과 같이 정확하게 조준을 한 채로 그 상태에서 내가 잘쏠수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저병증을딱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조준을 해요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 그게 내가 느껴질 때 그때서야 횟수, 중량,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서 막 그냥 빡세게 운동하시고 횟수 채우고 운동 프로그램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안타까운 이유예요 왜냐면 중량이라는 거는 일종의 차 속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창이 조금 열려 있으면 은 그냥 뭐한 80km 미만일 때는 뭐 시끄럽지도 않잖아요 근데 100km, 150km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엄청 시끄러워지잖아요 그 작은 틈새로 비대칭이 생기면 더삐뚤어지고 부상을 입을 자세면 더 부상 입을 자세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세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치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중량이 아니라 일단 정자세로 하시는 겁니다 최소한의 중량으로 하셔도 힘들 겁니다 푸시업을 50개 치시던 분도 10개도 못하고 쓰러지시는 경우도 아주 아주 많습니다 정자세를 목적으로 먼저 목표로 해서 자세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차로 따지자면 중앙선도 제일 못 맞추시는 분들이 풀악스를 밟으면 어떡합니까? 정말 큰 사고가 나요. 나중에 막 다친 상태로 PT 받으러 오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자세를 잘 잡으셔가지고 차근차근 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을 충실히 했을 때 가장 빠르게 가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